아직도 세일하고 있던데 뒤에도 뭔든물이였죠. 니의 셔츠는 잘어울요 제가 작년인가 이런 거다 갖고 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이 블라우스는 매그앤제이에서어 오래전에 구입한 블라우스에요 그리고 이 바지는 제가 자라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세일하고 있는 플리츠 팬츠입니다 저는 오늘 외출을 잠깐 했다가 이따가 산책도 하고 편집도 자라 마무리를 해서 빨리 올리려고 합니다 얼른 나갔다 올게요 안녕 오늘의 저녁은 어저께 먹다가 남은 곱창볶음입니다. 음. 산책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소리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외출룩입니다 이거 바로 트라이 런닝이에요 이거 남성분들 그냥 컬러 런닝이거든요 블루 컬러인데 제가 새로 구입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밑에는 항상 하울 영상 찍을 때 입고 나오면 문의 많이 주시는 슬라우치 팬츠입니다. 이거 자라 거고요. 이거 아직도 세일하고 있던데? 오늘의 가방은 빈바이롤라입니다. 그럼 전 나갔다 올게요. 안녕! 택배를 뜯어봅니다 에코너에서 이렇게 이번에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신상이 나왔다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어요 이거 색감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죠 뜯어봐야지 정말 부들보들해요 문단이 확실히 좋은 걸 쓰니까 이렇게 티가 나네요 뒤에도 버튼 너무 귀엽죠 굉장히 저한테 긴 스커트라서 어떻게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더스티한 민트 컬러거든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이 올록볼록한 엠보싱 원단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빨리 입고 외출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피스인데 체크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패브릭이라서 훨씬 밋밋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이스커트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쇼어링이 잡혀있어요 역시 스파브랜드랑은 또 다른 디테일이 있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옷들 한 번씩 다 입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제품이 괜찮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입을게요 너무 배가 고파요 제가 촬영하는 날엔 진짜 하루종일 촬영만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저녁을 첫 끼를 되게 늦게 먹거든요 얼른 먹어볼게요 고기 고기 음. 일어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피부과를 다녀와야 해서 나갈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 빨리 보여드리고 나갈게요. 짜자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이 원피스 지난번에 제가 에코너에서 선물 주신 그 원피스거든요. 펑퍼짐한 게 아닌데도 편안해서 매우 마음에 드는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빈바이롤라 노란색 가방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신발도 같은 컬러로 신어줄 예정이에요. 저는 피부과가 늦어서 얼른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위에 탑은 제가 작년에 백화점에서 구입한 탑이고요. 밑에 바지는 면바지 지오다노에서 몇해 전에 구입한 바지입니다. 댕댕이도 깔맞춤했어요. 카키 색깔로. 그럼 저는 더 늦기 전에 나갔다 올게요. 안녕.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자라 어플을 보고 신상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플을 딱 열어보니까 자라가 오늘 저녁 6시부터 아니다 저녁 8시부터 어플에서 세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이렇게 어플을 보면서 장바구니에 막 담아두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다살 수도 없고? 저 지금 장바구니에 넣은 것만 50개가 넘어요. 큰일 났어요. 요거 파란색도 있는데 파란색은 너무 밝거든요. 음... 한번 사볼까요? 옷을 살때 저는 꼭위에나아래 매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리하기가 편한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제가 옷을 구매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옷이 진짜 백년만년, 천년만년 옷장에서 썩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예쁘다.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입어줬고요. 저는 오늘 자라를 갈 예정입니다. 우선 위에 셔츠는 자라 거예요. 옷을 많이 갈아입는 날에는 쇼핑할 땐 이렇게 셔츠 형태로 입어줘야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도 전혀 문제 없이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지는 면바지인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샀더라? 찬대를 찾아서 더보기란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얼른 재고가 빠지기 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얼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라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이거는 제가 주문한 게 아니고, 닥터즈에서 선물을 보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뜯어볼게요. 와! 와, 아,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웃음> 무슨 도시락 가방 같아. <웃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 우선 토너 요거는 진정 토너인 것 같아요 옆에는 요것도 어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진정 앰플이겠죠?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액티브 에센스 요거는 아 수딩 패드 이거 사람들 되게 막 볼이나 이마에다가 많이 막 붙이던데 이거 크림도 있는데 요것도 어쨌든 저자국 수분크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마스크, 풀 온도가 파란색일 때 사용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요거 냉장고에 넣어두면 이거 파란색으로 변하나 봐요. 제가 이 선물들은 정말 감사히 잘 받겠지만 사실은 이 선물은 제가 굳이 막 리뷰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써보고 정말 괜찮으면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박 이렇게 이름도 새겨주셨어 어 이런거 너무 감동이잖아요 나 이런거 너무 감동한다고 아 채널명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꾸면 안되나봐 닥터지 담당자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잠깐 외출을 해야하는데 지금 조금 시간이 타이트해서 빨리 오늘의 룩만 보여드리고 나갈게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그럼 저 빨리 나갔다 올게요 안녕 재미있 <웃음> n <웃음> <웃음> 탈모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산책을 나갔다 올 예정이에요. 위에는 자라 거 자켓,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해 드렸던 자라 자켓이구요. 안에는 트라이 티셔츠예요 그리고 밑에 요 바지는 제가 봄인가? 작년 겨울인가에 구입을 했는데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구입처는 제가 따로 자막으로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이 슬링백은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건데 고민 끝에 이거를 구입을 했고요.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이 안에는 어, 강아지 물병하고 제물 그리고 어, 핸드폰이랑 소지품까지 다 들어가고도 넉넉한 크기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러면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